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비TV의 노비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e스포츠 대회 중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보유하고 있고 2016년 기준 월 플레이어 수 1억 명 이상을 달성한 인기 게임입니다 오늘은 이런 LOL에서 일어난 재미있고 황당한 사건 사고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건은 눈맵의 귀재 건운가 사건입니다 롤드컵은 전세계 프로게이머들이 참가하고 싶어하는 꿈의 무대로 명예는 물론 수억 원의 우승 상금까지 거머질수 있는 대회입니다 이런 수준 높은 대회에서 동네 PC방에서나 일어날 법한 눈맵 사건이 월드컵 8강전 TSM과 아주브 프로스트 경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게임이 일시정지된 상태에서 관중들이 볼수 있는 VCR을 아주브 프로스트의 건웅 선수가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대회 운영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주의를 주고 앞을 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건웅 선수는 어 수선한 상황을 이용해 다시 한번 관중 VCR을 보고 전체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일시정지가 풀리고 경기가 시작되는데 탑으로 TSM의 모든 선수들이 도박성 임배를 가고 건웅 선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듯이 상대 본 라인으로 혼자 정차를 갑니다. 보통 팀 경기에서 원딜을 혼자서 저렇게 위험하게 정차를 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아무리 탑쪽 임배가 발각되었다고 해도 건웅 선수의 플레이는 의심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초반 도박성 임배에 피해를 입지 않은 아주브 프로스트는 그들만의 완벽한 운영을 펼치면서 쉽게 승리했지만 경기가 끝나고 TSM이 해당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라이엇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및 판정을 발표하게 되는데 건웅 선수가 고개를 돌려 중계 화면을 보았고 챔피언 위치를 확인하여 명백한 이득을 취했다며 현재 상금의 20%인 3만부를 벌금으로 때려버리면서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사실 그냥 플레이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였는데 건웅 선수의 눈맵으로 인해 한국팀에 대한 위상이 떨어지면서 국내 팬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두번째로 소개할 사건은 인색의 지각 모습의 사건입니다. 롤챔스 서머시드권을 두고 거품게임당과 팀 OP의 경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경기장에는 선수들은 물론 경기를 기다리는 팬들까지 많은 인원이 모여 있었는데 경기장의 분위기가 다른 경기 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바로 거품게임단의 정글로 인색 선수가 경기장에 나타나지 않은 건데요 같은 팀인 김윤재 선수가 조급한 모습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하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은 애써 초조함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경기 준비를 지켜보고 있던 관객들은 조금 지나면 시작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경기 시작 시간까지 인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몰숲패 게임방송 역사 10년만에 일어난 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늦은 이유라도 명확했다면 그렇게 많은 욕을 먹지는 않았을 텐데 단순히 늦게 출발해 KTX를 놓쳤다는 게그 이유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출장금지 처분은 물론 입단하기로 되어 있던 스타테일에서 방출되면서 인색 최인석은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미드 미아 대신 미드 인색이라는 말을 하며 인색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세번째로 소개한 사건은 LCK 티모픽 사건입니다. LCK 롱주와 CJ 경기에서 갑작스럽게 티모가 등장했습니다. 뭐 티모를 픽하면 안된다라는 룰은 없지만 그 당시 라인전과 한타가 우수했던 챔피언들이 많았던 때라 중계진과 관객들은 환호와 함께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의 표정을 확인하는데 무언가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알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부스의 상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빨리요? 어. 탑 나는데 네, 좀배한 뽑으면 안 돼요? 아니, 아니면... 상대가 빅토로 가져가면 네가 할게 뭐가 있어 그것 때문에 그렇지 카르마 해도 되고 카르마? 네, 루시안 있으니까 카르마도 낫죠 서포터는 나미, 바드 초당집 분위기에서 뱀픽을 진행하는데 탑과 서포트에 대해서 타. 이야기하다가 나미와 트런드를 하기로 결정 뭐하실 거예요? 서포트랑 탑 뽑자 서포내한 뽑을 서포트 그래. 음, 서포트는 뭐야 서포트? 나미 할까? 트런드 하자 바드 어때요? 바드? 바드? 네. 바드 할까? 아, 전혀 상관없어 너너 골라야 돼. 트런들트런들트런 크레이머 선수가 자신의 픽 차례인 줄 모르고 있다가 뱀픽이 3초 남은 시점에 자신이 선택할 차례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매드라이프 선수가 다급하게 알려주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급하게 트런들을 픽해보려 하지만 트렌들 선택하지 트렌들이야. 못하고 랜덤 픽으로 티모가 등장합니다. 아유, 싸한 못. 느낌을 받은 안돼. 선수들은 한숨을 ]ament. 쉬며 크게 좌절합니다. 아유야. 해서 이게 뽑았으니까 맨살 잡고 하자. 네. 한 해봐야지. 이거 실수로 하신 건가요? 실수, 실수. 네. 이거 그럼 상대 픽하기 전에 방 깨시면 다시 할수 있거든요. 어, 다시 할수 있어요? 지금 방 깨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빨리 좀깨깨 깨, 깨, 깨, 깨, 깨. 아무나 깨라고. 이후 변경된 룰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운영진에 의해 방을 깨고 뱀픽을 다시 하는 듯 했지만 규정에 대해 다시 듣고 결국은 팀모를 선택한 상태로 경기를 진행하게 되면서 샤이 선수의 티확짓을 LCK에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사건은 팀 다크의 고이 패배 사건입니다 롤 대리기사로 유명했던 압도가 포함되어 있던 팀으로 대회 준비 도중 대리가 적발되어 라이스에게 3년 계정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팀 안에서 나름 실력이 좋았던 압도가 빠지자 이전 팀을 해체하고 팀 다크라는 팀을 새롭게 만들어 대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프로팀에게 처참하게 발려버리며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경기가 시작되는데 베네는 겐갈까 트리오를 선택하고 해설위원으로 전향한 클테명님의 모스트픽인 스카너, 아무무, 마오카이, 쉔, 트런드를 픽하고 3명이 강타를 드는 롤챔스 역사상 전례가 없는 개트롤 픽을 시전합니다. 그리고 막무가내 식으로 인베드를 가서 참패하고 드래곤을 3강타를 이용해서 잡는 등 비정상적인 플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초반은 나름 기본적인 룰을 지켜가며 플레이했기 때문에 웃고 즐기는 분위기였지만 조금씩 수위 조절을 못하더니 결국에는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장비를 팔아버리고 와드로 오목을 두는 희대의 트롤링을 하다가 8분 23초 만에 넥서스가 파괴당하며 롤챔스 역사상 최단시간 경기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한 사건은 인벤 네임드 챔피언십 결승전 사태입니다. 인벤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나진 이엠파이어와 e MIG가 격돌했습니다. 그 당시 로코도코, 모쿠자, 망눈 같은 어그로를 많이 끌었던 스타 플레이어가 많았던 팀대 팀의 경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경기였는데요. 5판 3선 승제로 치러진 결승전은 최고의 두 팀이 펼친 경기답게 여러 명장면들이 나왔고 나진이 2대1로 앞서가는 상황에서 진행된 네 번째 경기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MIG 소속의 로코도코가 버그가 발생해 자신의 챔피언에게 룬 세팅이 적용이 안 된다면서 경기를 중단시키고 해결한 뒤 재경기를 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인벤 측은 바로 MIG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경기를 중단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대회 규칙에 컴퓨터 문제 및 버그에 대한 부분은 경기 시작 후 1분 30초가 지나기 전에 요청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규칙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지는 MIG 운영을 카운터 치는 초반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에 재경기를 했을 경우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진 측은 MIG가 먼저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재경기는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자신들의 실수도 있고 중간에서 난감해진 인벤 측은 최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고 타협하려 했지만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모든 경기를 중단시키고 세 번째 경기까지의 결과로 더 많은 승리를 거둔 나진 이 e 엠파이어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결승전을 허무하게 끝내버렸습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결승전이라 한동안 커뮤니티는 떠들썩했고 로코도코의 문제니, 나진의 문제니 하면서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사실 인벤 운영 측이 대회 규칙만 잘 숙지하고 안내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미숙한 운영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결승전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할 사건은 이지한테 일단 궁서어 사건입니다. 사실 이 영상은 너무 오래된 사골 영상이라 추가적인 설명 없이 바로 영상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지한테 일단 궁서어 이제 앞으로 가. 잠깐만.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야 고렇게 고렇게! 고렇게! 나 지금 지혜 때리겠서 아. 지금 아. 녹턴 녹턴 나 녹턴 자해봐 잘해봐 잘해봐 잘해봐 응이어이겼어이겼어 미드가 미드가미드가미드가 그냥 바로 찍고 미드가 야! 죽여, 그냥 죽여 게이 새끼 지겨 이, 아! <웃음> 이 새끼 야 일로와 이 <웃음> 새끼야 ㅆ <웃음> <웃음> 새끼야 <죽여>. 이 ㅆㄴ 새끼야 지겨 지겨 이 가나 새끼들아 오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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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롤스타전에서는 보이스를 공개하기에 앞서 한국인 스탭과 온게임내 직원까지 합세해 2중 3중으로 확인을 받았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로 소개할 사건은 대회 욕설 세레모니 사건입니다. IEM 7 카토비체 2013 4강전에서 겜비게이밍이 아주브 프로스트를 이기고 결승행이 확정되는 순간 비매너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감출 수 없는 기쁨을 표출하고 싶었던 MB 게이밍의 다이아몬드 프로스트 선수가 상대팀인 아주브 프로스트의 부스를 향해 욕설 세레모니를 날린 것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당히 기쁨을 만끽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선을 지키지 못하면서 많은 팬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사과했지만 몇몇 팬들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난 행동이었다며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여담으로는 그 당시 건우의 눈맵 사건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던 MIG를 응징했다고 기뻐하는 팬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